오늘은 플래시슈즈 2라는 노래의 코드를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셔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일단 코드 전에 스트로킹 패턴은 당당 따따 이렇게 되거든요. 당당 따따 당당 따따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드시고 이렇게 기본패턴으로 모든 코드를 연주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맘대로 자르셔도 돼요 이런식으로 막 다채롭게 만드시면 되고 코드는 1번 제가 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 손모양을 보시고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2번 3번 4번 그리고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가 코드는 끝이고요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기타 플레이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노래거든요 코드 이렇게 짚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패턴까지 다 하지만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의 그 열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쭉 노래 틀어놓고 쳐드릴 테니까 연습하실 분들은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I'm sorry.